겨울 바다 한번 매섭네. 입수하기 딱 좋은 날이다. 좋은 날이라고 꼭 입수하는 건 아니야. 물이 더 들어오기 전에 빠르게 운동하고 나간다. 겨울 바닷바람에 앞면 단련, 리얼 바람의 비만. 겨울바람도 씹어먹는 물구나무 서기. 석이. 물구나무 서기쯤이야. 바로 앞구르기. 올해 봄부터 해변가를 알몸으로 오염시켜서 그런지 바다가 매우 빡친 것 같다 내가 해변에 흘린 땀들을 이렇게 씻어내고 있었구나 자연 정화력 지렸다 86.3kg 조금씩 움직이긴 한다 복숭아뼈 살 빠지는 거 실화냐? 나이를 먹을수록 음식을 흘린다. 누군가 흘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다. 방금 흘린 브로콜리 어디갔지? 마스크를 오래 썼더니 너무 낡았어. 오늘부터 이 가면은 안 쓴다. 다른 가면 써야지. 종류별로 100개 정도 있어서 평생 착용 가능하다. 점점 얇아지게 느껴지는 다리. 얇아져봤자 왕족발 뒷다리에서 앞다리 정도의 변하지만 확실히 얇아지고 있다. 이제 집에서도 발이 시렵다. 실내 온도, 여름 에어컨 강풍 수준. 당 땡기는 날 당덤벨 뭔가 이상하다 내 네, 하리보가 다 녹았어 여러 마리의 곰들이 하나가 돼버렸다 살 빠지면 빼먹으려고 했는데 마음이 아프다 음식을 낭비하다니 괴롭다 무슨 운동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저쪽 근육이 많이 뭉친다 운동 잘 돼서 근육 생기는 통증? 그런 느낌이다 복근 운동하면서 복근은 안 쓰고 다리 근육을 사용하나 보다 옷 벗다 잘안돼서 일단 매달렸어 옷 벗고 다시 한번 찔러보고 싶다 나도 아직 내 등근육을 못 만져봤다 집이 추워질수록 탄력을 잃어간다 유산소 운동 개이득 너도 불어줄게 침 한번 바르고 찍을 때는 몰랐는데 찍고 보니까 자세가 부담스럽다 완벽해. 벌써 충전이 필요한 새싹볼이 차전자피도 거의 바닥이다. 맛없지만 꼭 챙겨먹게 된다. 지금 이 순간에도 라면, 치킨, 피자, 떡볶이 너무 먹고 싶다. 참는다고 살이 확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참을 필요가 있나 싶지만 내가 배고프고 힘든 만큼 마지막 성취감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. 성취감이 곧 바뀌고 있다는